집에서 아침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소고기 묵국 많이들 드셔보셨죠?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소고기 묵국만큼 맛있는 소고기 묵국을 드셔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애리TV입니다 빵애리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소고기 묵국 맛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최고의 소고기 묵국 맛집인 군산 한일옥입니다. 얼마 전에 군산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먹으러 갔었는데 정말 대만족한 집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침을 먹으러 8시 반 정도에 도착했는데요. 이때도 이미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외관은 일본식 가옥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지금의 한일로 건물은 1937년 김외과병원으로 지어진 옛 일본식 가옥을 사들여서 근대사 박물관처럼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만 군사는 일본시대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사실 여기 한일옥 같은 경우는 소고기 무국도 유명한데요 육회비빔밥도 맛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주말에는 이 비빔밥 종류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훑어봅니다 소고기 무국을 무국이라고 표기했네요 아마도 오랜 전통을 손님들한테 어필하려고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국 두개하고 콩나물국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요거 시래기국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소고기, 무국을 잘 먹을 것 같아서 무국에 조금 더 기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김이 테이블마다 준비되어 있고요. 식사가 나오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따끈따끈한 밥하고 기본 반찬이 준비되었는데요. 반찬은 김치, 깍두기, 멸치, 볶은김치하고 장에 찍어 먹을 고추하고 마늘이 나왔습니다. 다들 콩나물 저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콩나물국인데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빨간 국물이 어제 술 마셨냐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같이 보글보글 이렇게 끓고 있는 요거는 소고기 묵국인데 이 소고기하고 무 그리고 송송 썰어놓은 파가 적당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동안 먹어보던 소고기 묵국하고는 국물이 좀 달랐는데 아주 맑은 국물입니다. 콩나물국은 6,000원, 소고기 묵국은 9,000원인데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 같습니다. 이 소고기 묵국 같은 경우는 맑은 고기 국물이라서 아이들이 정말 잘 먹을 것 같아서 공익밥을 일단 한 그릇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 대표님 말에 의하면 감칠맛을 위해서 약간의 조미료는 첨가했다고 하는데요. 살짝 넣은 정도라서 자극적인 맛은 아닙니다. 반찬은 기본적으로 중간 이상은 했는데 요거요거 볶음 김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반찬 중에서 정말 제일 맛있어서 아주 잘 먹어서 나중에 추가 요청을 했는데 다 떨어져서 콩나물 무침으로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 김치도 적당하게 잘 익어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여기 올려? 아이들도 호호호 불면서 아, 정말 잘 먹네요. 이 콩나물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주시 콩나물국밥 스타일은 아닌데 얼큰하니 어제 술안 먹은 게 후회되는 그런 시원한 맛이었습니다. 술 먹은 다음 날에 이 콩나물국을 먹으면 바로 또한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새마리 달인에도 나온모양입니다 맛을 보니 달인이라고 할 만하네요. 일단 어. 멸치랑 해서 밥이랑 밥 조금 먹고 있어봐. 그게 아니라 숟가락이 응. 뜨고. 아이들이 국물을 잘 먹어서 혹시나 하고 국물 리필을 여쭤보니까 어,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멀치. 다 여기다가 좀 주셨어. 아 어, 고맙습니다. 와. 엄청난 집이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고가 됐어. <웃음> 국물을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다시 세고시대는 마법이 펼쳐졌습니다. 한이옥에서 정말 오랜만에 아주 맛있게 한 그릇 뚝딱 했네요. 나오면서 먹어보니까 어, 맛있는 녀석들에도 출연한 것 같고요. 엄청난 사인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모든 음식이 무한 리필이 된다고 이렇게 써 있더군요. 이상으로 군산 맛집 한일옥 방문 후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어, 군산에 가신다면 여기 한이옥꼭 가보시기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돼있지? 응, 음. 들어있어 아, 자, 생미나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해야지 태연이도 네. 음. 태연아, 음. 니가, 아니 어? 엄마 뭐야? 구워줄게. 어머! 여기 그냥 물이야?